짱짱니 엄청 귀엽고 대박 이쁜 만짝이 스퀘시 랜덤박스 나와라 예 yeah. 우와 엄청 많아 어떡해 너무 좋아요. 기대돼요 포장지도 너무 예쁘고 아 행복하다 바로 열어보죠 쭈끼는 뭐지? 딜리터 스퀘시 에디션 등급이 있어요 포토 한개좀 특별한 거두개 레어 끝세 개, 해 울탈레어 두개 레범드 한개 어허 뭐부터 열어볼까나 난카 맨치 아는 거 궁금하네요 연두요 랜덤 봉투 귀엽다 클리어 스키이라고 적혀있고 블라인 드백 그리고 쫑쫑니가 만들었다고 적혀있네요 잘려볼게요 우와 고양이 어떡해 그리터캣 블링블링한 고양이에요 오, 오. 오 느낌도 좋고요 열어줘 볼래요 우와 진짜 예쁘다 반짝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가 나오네요. 꾹꾹. 누를 때마다 너무 반짝거려요. 비닐 스키인데 쿠션도 느낌 너무 좋고. 이게 두 번째 등급이라니. 더 설레어요. 더 낮은 등급인 보통 등급은 어떨까요? 해석 표시 있는 봉투 열어볼게요. 잘라봅시다. 당당당. 제일 낮은 등급 궁금한데. 뿅! 하트에요. 핑크 하트. 오, 자꾸 귀엽긴 하네요. 요것도 괜찮은데? 느낌은 좋아요. 이스기지는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덕지덕지한 게 매력이죠. 자, 이제 더 좋은 레어급 열어볼까요? 레어봉투는 파란색. 꾹꾹. 끝나볼게요. 넌넌. 좋다. 우와, 미피. 오, 뭐지? 어, 포장은 미피인데, 내용이 몰랑이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어, 잘못했나봐요. 어, 이제 알았네? 뜯어볼게요. 아, 몰랑이, 안녕. 어? 너무 귀엽죠? 어, 반짝반짝. 엄마, 몰랑이가 계속 몰랑거려요. 오, 귀여워요. 귀는 바삭바삭하답니다. 바삭바삭. 쿠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살아나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푸식, 푸식, 푸식. 또 다른 네어급 열어볼게요. 파란 모투 잘라보자. 오마이갓 oh 너무 귀엽다 어떡해 <웃음> 반전문화 어, 너무 귀여워 어 진짜 포장 뜯기 싫어요 포장이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이게 포장이 이쁘니까 뜯는게 너무 재밌어요 아우 아우 뭐야 이렇게 된틀이란 일이야? 가위로 자를게요 싹쑥아 너무 예뻐 색깔 어떡해 화난문화네 귀여운 반전문화야 반가워 고고기 하지마 고고기 하지마 나 화났쩡 뒤집보면 <웃음> 아무것도 없는 게 반전. 어, 바로 그려볼까요? 눈이랑, 언는입이랑 나는 문어, 웃는 문어야 화난 문어, 웃는 문어야 화난 문어. 자 다음 랜덤 봉투도 레어급 까볼게요. 와, 오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젤리 곰이다 포장 어떡해, 너무 귀엽다. 잠깐 나와보네. 우와 요때까지 중에서 가장 느낌 좋아요 잘 눌러지고 되리게 올라와요 푸식 푸식 우와 올라오는 느낌 너무 좋아요 푸식 푸식 자 이제 울트라레어 두개 레전드리 하나 서비스 하나 남았어요 울트라레어 열어볼게요 영용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예쁘다는 건데 헉로키트 <웃음> 진짜 산거같아 우와 너무 이뻐 우와 엄청 빵빵한데요? 자 인차 인차 어또데없이 튼튼하죠? 와 빨리 만나보자 나와라 나와라 오 귀엽다 이거 발광 어떡할구야 우와 꼭 투명한 보석같아요 너무 반짝인다 어아 근데 이쪽은 너무 빵빵한데요? 밥 많이 먹었구나 너 <웃음> 조금 덜렀으면 좀부드러웠을것 같은데? 키티 리본 아쉽도 비밀이고 큐비도 박혀있어요 울트라 등급이 하나 더 있었죠? 오 까도까도 또 있어 너무 행복해 어몽어스 오 샤이니 어몽어스 너무 좋아 쓰러질 것 같아 기절 오우 느낌 좋고요 마스크랑 손이 그려져 있는 어몽어스에요 종이 부분이 좀딱딱하네요 부끄부끄 누를 때마다 반짝이는 게 너무 예뻐요 이 색상 너무 예쁘다 부끄부끄 사실 나 임포스터야 드디어 가장 좋은 등급 레전더리 기대하시러 뚜둥. 나와요 짠. 토끼 스노우볼 토끼 디즈니 스노우볼 토끼예요 오, 포장은 조금 망친 것 같은데 자 버려 붙이고 포장 다 필요 없어 와 진짜 예뻐 까끔 반짝이 스킷이 처음본 사람 반응 유형 1번 만들었다는 것 끝까지 안 믿어준다 2번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다버뜨린다 3번 만들어 달라고 계속 졸른다 안 돌려줘